네, read 마지막 부분입니다. How do you feel when you don't have your smartphone with you? 네, yeah,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떤가요? 뭐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with는 굳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로 with를 넣는 거예요. 그니까, 집에 있거나, 뭐, 어딘가 있어. 그것도 have잖아? 그게 아니라, 그 순간 같이 있는 것, 즉 지니고 있는 것, 그럴 때 위드를 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Do you feel nervous? 자, 긴장되나요? 신경 쓰이나요? When your smartphone is not around, 스마트폰이 주변에 없으면 좀 기분이 좀 긴장되나요? 또는 Do you feel sad? 슬플까, 슬픈가, 슬픈가요? When you check your smartphone and there is no text message. 어, 여러분이 체크할 때, 즉,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 there is no text message. 문자가 없으면. 그 뭐, 여기, 여기, when을 때라고 다 이렇게 같이 이어서 해줘도 되고, 조금 어색하니까, 음, 면 하면 더 자연스럽죠. 스마, 스마트폰을 체크했는데, 메시지가 없을 때. 여러분이 슬픈가요? If your answers are yes, you may have smartphone addiction. 만약에 여러분의 대답이 yes라면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뭐라고 물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을 때 feel nervous냐? 그 다음에 어, 문자 같은 거안 왔을 때 feel sad냐? 이럴 때 y e s 면 you may have smartphone addiction. 여러분은 아마도 뭐지도 몰라. 스마트폰 중독일지도 몰라요. 스마트폰 중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have를 넣었어요 스마트폰 중독, equal이 아니라, is가 그러니까 아니라 have, may have, 스마트폰 addition Addiction은 중독이라는 소리야 There are very things you can do to prevent this 자, 분명히 there are very things, 명사죠? 그런데 주어가 또 나오지, 그러면 진짜 주어는 이게 진짜 주어 다양한 것들, 근데 뭐하는, 여기 살짝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지. 여러분이 할수 있는, 뭐를 위해, 이것을 예방하기에 할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화라 있습니다. 예를 들면, for example, 여러 개 많은데, 특정하게 딱 집어 예를 들때 쓰는 연결어예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거하고도 바꿨을 수 있어요. 예를들면 뭐하라는게 나올까? turn off 꺼놓아라. 꺼놓으세요. your smartphone during meals or meetings during. d u r i n g 뭐라 했더라? 동안 지난번에 while을 배웠어요. while while은 접속사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 during은 전치사로 명사 형태가 나와 meals or meetings라는 명사만 나와 식사중 식사하는 동안 또는 미팅, 모임, 만남을 갖는 동안에는 your s m 을 꺼놓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이렇게 talk to p e 로 t e x t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문자하는 대신에 이게 텍스팅을 하는 대신에 instead of o v 가전치사라 텍스팅 등명사 나왔죠. 여기서는 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예방책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도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리 잘 해놓으세요.